<웃음> 땅콩이도 웃는다. 같이 나가서 좋나봐. 좋아? 같이 나와서? <웃음> 땅콩이 웃는다, 테리야. 좋나봐, 같이 나와서. 이제부터 언니 데리러 같이 나와야겠다, 그치? <웃음> 좋아? 왜 데려 나와? 아니, 거 어, 앉아. 되게 편하네 <웃음> 아유. 아, 이약 <이렇게>. 아, 이 약해. 아, 이 이제부터 셋이서 이렇게 다니자. 알았지 빨리 있어! 가자. 자, 비나 나이 나. 어. 감사합니다. 네. 딱딱딱 이거 시거해 좋아하지. 왜? 나안 좋아해.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아, 그래나 어. 맛있다? 엄마가 여기 쓰레기가 는 거야? 쓰레기통이야! 맞지 마! 여기 이발 쓰레기를 먹는 건캠 플라스틱 응. 캠 플라스틱 넣으시고 무슨 물 쓰레기 넣어주시고 맞아 응. 엄마 응. 플라스틱? 응. 야 플라스틱이지! 응. 엄마 플라스틱 여기 널으하고 왔잖아! 오, 어떻게 알았어 플라스틱 여기야. 어, 맞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응. 응, 여기서 응.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라면 먹을 수 있어. 응. 응. 벌써 더 응. 어, 벌써 다 먹었어? 엄마, 여기에 뭐야? 쟤, 고게어로어 내가 먹고 있다. 그래. 응. 어. <웃음> 아! 왔다! 앞으로 가세요 아가씨! 다행히 가고 왔어요! 비눗방울 요정이다! 비눗방울 요정이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 아주머니 봐! 어머! 이 아주머니! 왜 이렇게 빨라! <laughs> Woo. <laughs> 언니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많이. 많이 먹지 마. <웃음> 많이 먹지마 는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 먹었다 근데 조금밖에 안지어졌어나 <웃음> 진짜 그 맛있다니까. 그래 <웃음> 이제 끝났다. 이제 끊어, 끊어져, 끊어진다.